오늘은 밤파랑길 거제 21코스 거제 의천 민속전시관에서요 구조라 유단선 터미널까지 약 14.7km 5시간 40분 정도를 봤습니다 21코스 종점인 구조라 유단선 터미널 주차장 앞에 주차 후에요 택시를 이용하여 거제 의천 민속전시관으로 이동하여 21코스를 시작합니다 배 남파라길 주황색을 보고 다 가시면 됩니다. 걸을 코스는요 천주교 술래길 구간이 일부 포함되는 구간으로 치세포항을 지나 공거지 수선화와 내도, 마연 해수욕장, 예구항, 일몰 등 아름다운 숲길과 해양 경관을 만날수 있는 코스입니다. 반가. 아, 이건 조금 위험한데요. 아, 차측으로 물이 좀 빠졌나 봐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곧 채취하고 계십니다. 이곳은요, 특이하게 가로수가 서나무입니다. 머리가 좋더라 하으로요 많은 또해치들이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요 네, 그제 지세포 진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측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곳 지세포 성은요 지세포 동쪽 끝에 선창마음, 뒷산 경곡으로부터 바다로 튀어나온 곳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타원형으로 소형을 쌓았는데요. 처음 쌓았을 때는 둘레 330m, 높이 4m 뿐이였는데 현재 동쪽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잔다의 축대나 가옥의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 계속 생산길 올라가야 됩니다. 아, 멋지긴 한데. 전망도 좋고요 이제 서울의 어, 내리막길입니다. 아이 여기 좋죠. 남파랑길 <목소리도> 피셔가 아주 반갑게 설레고 있습니다. 지심도 전망대인데요 지심도는 소의 모양이 마음의 힘자를 닮았다하여 지심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일명 동백섬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주 시원한 소나무들이 아주 엄청 키가 큰데다 가요 그렇게도 아주 좋습니다 처럼쉴수 있는 여의자가 지금,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 같은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요. 조금은 지금 힘든 부이니다 이곳에서요. 건고지 마을 3km 지점으로 계속 직진합니다. 천주교 술래길 안내판에서요 우측으로 권고지로 진행을 합니다 오 이쪽 임도길 인데요 여기는 저 피포장 도로길입니다오 진짜 아 나이 없게 수그룩 간이 쌓이고 아주 걸름만 합니다 쪽 계속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좌측으로, 건고지로 가셔야 됩니다. 건고지 500m입니다. <목소리> 저희들은 건고지 우측보다는 좌측, 남파랑길 따라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거지는 사계절 따뜻한 거지도에서도 남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고 바다로 터뜨 나오는 지형 때문에 거룩배 공자와 바다로 뻗은 땅이란 뜻인 거자를 써서 공거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공거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5년 정례나무숲 영화 촬영지로 하게 되면서 추천가가 명소가 되었다고요 겨울철에는 동백 끝으로 물들고요 3,4월엔 수선화와 설류화가 만개하여 온통 애꽃 천지라이가 이 아니라고 합니다 와이 돌로 갔다가 담을 쌓아놨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목소리도> 해끝에는요 제가 놀랐습니 나무 데크길로지금 또. 만들어놨습니다 과연 해석장으로 이어지는 1.2km 의에길 없는 2차선을 이렇게 계속 좀 따라가야 됩니다. 아, 조심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과현 해석장에 왔습니다. 과연 해석장은요, 머리가 곱고, 바람머리맑으면 경사가 만하고, 물살이 안으로 들어와, 안전하며, 가족 피서지로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오늘은 예의고 일몰 시간을 맞춰 출발을 하였습니다. 천주교 순례길 일부 부간과 지세포항을 지나 공고지 수선화와 내도예의고 일몰에 채해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길과 해양 경관을 만날 수 있는 단파랑길 21코스를 들어보세습니다